안녕하세요. 베리다잉 놀자요. 신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마존 다육농원 아마존 다육농원에서 창립 1주년 할인행사를 시작합니다. 창립 1주년 정말 많은 화분또 다육이들 좋은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무은둥이 아이들 비롯해서 무조건 가격표에 붙었는 거에 한해서 15%랍니다 어, 5만원 이상 하시면 택배비 무료고요 또 5만원 미만이면 은 택배비를 지불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 것캐처하셨다가 택배 주문하세요 빨리 하시는 분이 좋은 다육이를 가져가시게 된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택배하시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얼른 오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간입니다. 4일 동안 15% 하니까 얼른 오세요. 그동안 가지고 싶으셨던 다육이 못 사신 분들 이때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우리 집에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와. 린들레이철라 야, 이거는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다. 마음에 드신 것 있으면 캡처하셔서 사장님하고 운운하세요 지금 여기에 가격이 안 나와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사장님이랑 운운하시면 된답니다. 바퀴 피덤. 바퀴 피덤 5만 원이랍니다. 야, 멋지다. 카리스마가 그냥 보통 아니네 천대전송 천대전송 5,000원 근데 얘를 이마침 키우려면 몇년 걸릴까요? 정말 많이 걸려야 이마침 크겠죠 자, 눈앞에 있는 창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실 때 가격표가 찍히면 가격표를 보시고 15%를 합니다 창, 또 국민이들 할것 없이 묵은둥이 할것 없이 모두 다 15%랍니다 아 정말 좋은 창 많이 있어요 와 네티지아 백금 보이죠 16,000원이랍니다 여기에서 15% 합니다 8천대 철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을 때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답니다. 게리도트 2만원. 여기서 15%랍니다. 야, 이렇게 멋진 창 4만원이네. 영상 지나갈 때 금액을 확인하시고 아이들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는 것 캡처하세요. 15% 할인합니다. 뮤직팜 15,000원. 여기서 15%를 합니다. 묵은둥이 라일라 12,000원이네요 와 로제트 많습니다 한몸 군생인것 같네 야 이런 아이들 15%로 어, 가져가시면 너무나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버리금버리금도있고요 잘 보세요. 온실로우는 5천원입니다. 소인재금 2만원 여기에 큰아이 손재금 4만원이랍니다. 그린 에메랄드 2만원.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음 예쁜 루밍. 저는 맨날 예를 보면 새가 날아와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루밍 2만원이랍니다. 새벽별 새벽별 2만원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찍기 때문에 사이즈를 일단 다져드릴 수가 없네요. 마리아 만원 자, 사이즈 한번 보세요. 소인제 금 2만원짜리 사이즈가 6cm입니다. 새벽별 사이즈 11cm입니다. 마리아 8cm입니다. 마리아는 만원입니다. 10, 엘콘철아 15,000원인데 15, 12cm입니다. 엘콘철아1 2 c m 카스트로 카스트로 8.5cm 정도 됩니다. 카스트로 2만원 8.5cm 정도 되고요. 메리나 메리나 3만원인데 11cm요. 메리나 3만원인데 11cm 메리나 보이시죠? 어 예쁘다 멋져요. 마리아, 마리아 11cm 5만 원입니다. 마리아 11cm 5만 원. 11cm보다 조금 더 큰아이. 12cm. 얘는 12cm 높겠네. 오 얘는 13cm. 5만원이랍니다. 마리아 보이시죠? 마리아. 개마옥. 개마옥은 정말 파인애플도 아니고 신기하게 생겼죠. 신기하게 생긴 개마옥. 35,000원인데요. 사이즈가 14, 15cm 정도 된답니다. 개마옥. 오, 로제트가 굉장히 많아요.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네, 열. 와, 열이랍니다. 35,000원. 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라 어, 왕창 큰 세일을 하고 있어요. 15%. 이렇게 귀한 아이들 15% 하기 쉽지 않죠 그러는데 15% 를 한답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골라 가세요 에메랄드 16,000원 자 사이즈는 줄자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셔요 9cm 8.5cm에서 9cm 정도 된답니다 얘는 훨씬 더 크네 11cm 얘는 1 1 c m 랍니다 에메랄드 에센 민트 라떼 아 색감 이쁘다 색감 이쁜데요 어 그래도 6 c m 근데 옷에 5천원 밖에 안하네 와 색감 이쁜데 싸다 빨리 오시면 이런 아이들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죠 클리금 버클리 금참 멋지죠. 버클리 금만 원. 오, 근데 12cm. 야, 크다, 그죠? 버클리 금. 당인금 철아. 색감이 너무 예쁜 당인금 철아. 18cm, 20cm가 거의 되어갑니다. 당인금 철아. 5만원입니다. 한몸군생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심을 해서 묻혀있는데 아마 적심해서 나왔는 아인지 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색감이 예쁘고 로제트가 전부 세계시계랍니다 장인금철아 철화. 장인금철아가 늘 마음에 있으셔서 못사신 분들 요번에 15% 할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5만원이랍니다. 펜타드롬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마음들은 이 펜타드롬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펜타드롬 12,000원 색깔이랑 모양이 참 예쁘죠? 꽃대도 이렇게 나오고 홍페페 6,000원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이런 아이들도 구색으로 들여가시면 참 좋으시겠죠? 월셔 월셔 7,000원 월셔 아 아우 얘는 커요. 근데 9cm, 9cm 되는 월쇼 7,000원이랍니다. 토리랜슨가? 이름이 잘 모르겠다. 토리랜슨가? 8,000원. 토리린슨가 토리랜슨가? 잘 모르겠네. 8,000원이랍니다. 근데 참 귀엽게 생겼어요. 퓨어 엔젤 퓨어 엔젤 얼큰이랍니다. 퓨어 엔젤 8,000원 어 많이 얼큰이죠. 10cm 퓨어 엔젤 8,000원인데 10cm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면 찜하셔요. 찜하셔 가지고 택배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홍포도 홍포도 5,000원 홍포도 5,000원이랍니다 모난데스 모난데스는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냥 보기는 꽃이 다 말란 것 같이 작은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죠 모난데스 이렇게 신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씩 집에 들여놓으셔도 괜찮겠죠. 7,000원이랍니다.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만원 스타게이트 만원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 만원 스노우바니 만원 하이트커리 하이트커리 6천원 오우 을료심이 제법 많이 묵었네 제법 많이 묵은 을려심 5천원 ,000원. 5천원이면 굉장히 싸다 5천원이랍니다 을려심 하이트커리 하이트 커리, 얼큰이는 만 원이랍니다. 하이트 커리. 이렇게 얼큰이들이 많이 있죠. 하이트 커리. 헤레이 레드볼, 헤레이 레드볼, 만 이천 원.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하하,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얘는. 그렇죠. 레이 레드볼 택타 정말 얘는 저는 처음 봤어요. 택타 택타 8,000원 택타 8,000원 여기에서 15% 한답니다. 아 색감 예쁘다. 리틀잼 리틀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5,000원 묵은둥이네 리틀잼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오시는 분이 좋은 것 가져가신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발걸음이 빨라서 보시고 발걸음이 빠르신 분이 오시면 빨리 좋은 거 골라가실 수 있답니다 15%는 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랍니다 환엽 환엽 맥도가리 에스메랄다 목대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묵은둥이네 이야 로제트 하나가 멋지다 멋져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12,000원 에스메랄다 12,000원이랍니다 이제 잠자로 들어가는 두들레야 아 두들레야들 피카필라 바퀴필라 바퀴필라 와 꽃이 이렇게 피어서 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생으로 키우시면 되겠네 꽃을 받으시네 바퀴 필라 와 멋지다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 이만원 로제트가 둘이면서 많이 먹었어요 먹대 보세요 적성 한번 보세요. 목대. 아, 기가 막힌다. 아, 목대. 꼭 뱀같이. 야, 목대가 이렇게 멋지네. 이거는 벽어였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자라네. 아, 정말 멋집니다. 바위솔 얘는 바위솔이 좀 귀한가봐 2만원이랍니다 바위솔 샤크라, 샤크라, 8,000원. 샤크라. 오, 빨간색, 이쁘다.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만원. 색감이 이쁘기로 소문난 황홀한 연꽃 만원. 여기에서 15% 합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대 둥근잎 빛이 후리대 15,000원인데 정말 묵은둥이죠 목대 한번 보세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 발렌타인 6,000원 발렌타인 6,000원 호빗 홍민 홍민 3천원 하월시아 수 옵투사 하월시아 수 모둠바위솔 로잔나 로잔나 8천원 사라히메 사라히메 5천원 핑크루비 색깔이 참 아름답죠. 핑크 로비 8,000원. 줄리아나. 줄리아나 5,000원. 유줄리. 유줄리 6,000원. 엘리코 12,000원 누다 3,000원 밀키스 6,000원 색감이 예쁜 제스타 색감이 아주 예쁜 제스타 만원